네,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신고충국신입니다제 취미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하기고 저는 그 신고한 영상으로 힐링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어, 제가 하고 있는 컨텐츠 자체가 그 위반 차량들에게 그 과태료 처매기고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안티 팬들도 많잖아요 저는 그게 관심이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긴 한데 오늘 컨텐츠로 그 안티가 조금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할 신고는 뭐냐 영상 먼저 보시죠 그랬죠? 뭐가 문제였을까요? 다시한번 문제되는 장면을 어,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좀 보이시나요? 오늘 신고할 리뷰는 바로 담배공초 투기입니다. 본론 시작하기 앞서서 서론을 조금만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서론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말이 길어진다는 이제 징조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담배 피시는 분들이 이제 내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이런 말하기 조금 뭐하지만 그 인생 하직 확률도 더 높으니까 국민연금 받는 분들 중에서는 흡연자 비율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흡연자인 제가 그 혜택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흡연자분들이 계속 담배를 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 이제 흡연자들이 갈수록 줄어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결국 세금은 계속 걷어들여야 되는데 담배세가 빠지면 빠질수록 다른 데서 메꾸려고 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흡연자가 이제 피하지도 못하게 뭐 길방하거나 뭐 출입구 같은 데서 피고 이런 거는 진짜 제가 굳이 말 안해도 계획점이잖아요. 그래서 지들에게 피고 싶은 권리가 있으면 비흡연자들에게도 이제 담배 연기 맡기 싫은 그 권리도 이제 존중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진짜 흡연충 소리 들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선비처럼 이제 쓰레기도 어디 놀러가면 은 절대 안 버리고 차에도 이제 쓰레기 봉지로 쓸 비닐들 항상 구비해 놓고 어디 놀러가면 나온 쓰레기도 전부 집에 가지고 와서 분리수거까지 다 해서 버리거든요 이게 뭐 제가 잘났다 뭐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다들 그래요 다들 뭐 시민의식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담배 피고 꽁쳐버리는 사람들 보면은 이게 현사타임이 온다 이겁니다 나 혼자 이게 선비 마인드로 이게 쓰레기 안 버리고 살아가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안 걸리면 장땡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나마 그나마 쓰레기통 있는 곳에서는 이제 버리는 걸본 적도 있기는 하지만 흡연충들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키지 않고 막 모여있고 근처에 하수구 트랩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있으면그 하수구는 뭐다 모두의 재떨이다 이거 왜 여기다 이렇게 쳐버리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이 외에도 이제 벽에 틈새나 구멍 같은게 있으면은 이거 제 채널 시청자 성비 99%가 남자라서 이야기하는 건데 속된 말로 이게 발정난 개처럼 거기에다가 그렇게 박가놓더라고요이 이런 얘기하면 유튜브 정책 위반인지잘 모르겠는데 일부러 여성 시청자분들께는 진짜 제 사과드립니다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아무튼 버리는 게 보고만 있어도 짜증나는데 이게 제일 아쉬운 건이공초충돌을 신고를 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동차 신고할 때처럼 내가 누구라는 표식을 걸고 다니지 않기 때문인데요 자동차는 차량 번호판이 고유한 식별자 값이 되니까 이렇게 신고가 가능한데 흡연자는 인상 차기 같은 걸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특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야뭔 소리냐 요즘에 그 회사 그 사원증에 어? 이름이랑 얼굴 다 나와 있고 그거로 신고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답변 드리자면 우리나라 공무원 분들이 님들 생각처럼 그렇게 한 가지가 않습니다. 경범죄를 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뭐 수사를 하지도 않고 이게 뭐 그렇게 처리를 했다고 해서 소극 행정도 아니고 사원증이 신분증이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또 이게 서론이 또 너무 길어졌네 아무튼 이게 앞서 보여드린 영상, 이게 버리는 장면이 전방 블랙박스에 포착이 되었고, 후방 블랙박스도 보시면 어떤 차량이 탑승하는지 이제 확인이 되었더라구요. 이게 집에 가서 이게 블랙박스 까보는데, <웃음> 이 기분이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어, 신고는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왜 국민신문고로 신고를 했는지는 제가 아래에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어, 신고한지는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이게 아직 답변이 안달려서 편집하는 동안에 답변이 달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이 달리면 요거는 이제 제가 보조화면으로 또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수용처리가 되면은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5만원이 부과가 될 겁니다 <웃음> 힐링 되시죠? 제가 신고 해가지고 이런 세수에 대한 혜택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저에게 항상 감사. 하는 마음 가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꽁초충은 두번 신고가 가능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랑 도로교통법 두 가지로 처벌이 되는데 자세한 법조항까지 제가 줄줄 또읽으면또좀노 재미고 영상 길어지니까 설명란에다가 제가 해당 조항을 기재해 놓을게요 예, 아무튼두번 신고가 가능하긴 한데 방금 그 꽁초충은 도로교통법 위반까지는 어, 해당이 안 됩니다 운전 중이 아니었고 도로에서 버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 이중으로 신고가 가능한 건 이런 겁니다 보셨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영상 화질이 후진 이유는 예전 영상이라 그렇습니다 유튜브 시작하면서 블랙박스를 바꿨는데 요즘에는 이제 차에 타가지고는 웬만하면 잘안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공초충신고영상이 많이 없긴 없어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조수석에서 버리는 걸 찍었습니다 지점과 만나면서 더더 혼잡합니다 반대쪽은 방화에서 가양대교 사이 다차로 위로 고정체가 서있어 운전자들 밖으로 나와있습니다 여기는 행주대쪽부터 비교해본데 아예 고장처리지점 지나면 괜찮고요 다시 밖 후부터 암사대교까지 막힙니다 아주 시원하게 버려주시네요 조수석에서 버리면 행운의 편지가 어... 이게 누구에게 날아갈까요? 이제 이중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별건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도로에서 일어난 투기 장면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신고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지자체로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도로교통법 위반신고는 늘 이용하시는 스마트국민제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하실게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를 하면은 차량관할경찰서에서 지자체로 이첩을 시킨 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위반만 처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이랑은 별개로 도로교통법 위반 티켓을 우리가 날리는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스마트 국민제보에 신고를 하실 때 지자체로 이첩하지 마시고 도로교 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적용 꼭 해달라고 기재를 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지자체에다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는 거죠 결과 나오면 국민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 접속해서 힐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원칙은 처분 자체가 잘못된 건데요 그 폐기물관리법 위반 벌칙은 과태료만 있고 버린 사람에게 티켓이 날아간 게 아니고 뭐 차량 소유주에게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차량 소유주가 내가 버린 것도 아니고 저때 누가 탔었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해명하면 은뭐 그냥 없던 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벌칙 역시 과태료 조항이 아니고 범칙금이기 때문에 그 위반 사실 확인 요청서가 어 먼저 차주에게 날아가고 차주가 무시할 수도 있고 설사 조수석에 있던 사람에게 출석해서 범칙금 받으라고 할 수도 없고 뭐할 수는 있겠죠 출석하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제가 단연간에 도로교통법 신고했던 경험을 보면 어 위반 중이 경찰서에 출석해서 범칙금으로 받는 경우는 뭐 거의 10%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되었든니 이 지자체에서는 확실하게 운전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긴 한것 같습니다. 이게 비밀인데 이게 보상금 지급 대상이라고 전화가 와서 어 이게 2만 5천 원을 보내주더라고요. 와이프가 모르는 사실인데 존느잼이라 존중미라... 제 영상 안 보니까 뭐 크게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볼까봐 근데 이게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중신고에다가 이중신고 해가지고 이제 과태료 범칙금 받아서 뭐 운전한 사람이랑 조수석 탑승자랑 졸라 부들부들 대진 않을까 서로 니탓 네 하면서 싸우진 않을까 이런 부분이 존나 내가 소시오패스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웃음> 어쨌든 이게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5만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5만원씩 부과한다는 답변을 각각 받았습니다 그 <웃음> u <웃음> <웃음> 이 포상 금액도 지자체마다 다르고 거주지가 이제 같은 도시로 되어 있어야 지급이 되기도 하고 어 포상 지급 규칙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어쨌든 덕양구청 사랑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게 조수석이나 뒷자리에서 꽁초를 버리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량 소유주가 버린 거 외에는 어 반려 처리 될 수가 있으니까 또 이게 왜 인정 안 되냐고 담당 공무원 괴롭히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TMI가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마음에 안 드셨다면 제 영상이 어 당신 유튜브 알고리즘에 뜨지 않도록 싫어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뭐라고 이게 저를 구독해주신 분이 이제 천명이 넘어버렸네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